이서할 자리에 이상한 브라켓만 남아있는데요 사연이 조금 많은 차량입니다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설치되었던 차량으로 설치 후 화면 먹통및 후방 카메라 모니터링 불가 등 각종 이상 증상과 고장이 수차례 반복되어 설치된 모니터를 제거한 후입고되었습니다 모니터가 없으니 내비게이션 사용은 당연히 불가하고 후방 카메라나 전방 센서 모니터링 모두 불가해 여러모로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니터 장착 전 기존에 있었던 현대 폰터스용 모니터와 함께 마감재 그리고 부자재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7인치 모니터로 현대 폰터스 제품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마감재를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양의 8인치 모니터는 내부 대시보드 부품을 가공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개조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사주분과 상의 후 원형을 유지하는 7인치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틀란 Z1 내비게이션 세탑입니다 아틀란5 최신 맵을 지원하며 HDDMB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지원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모니터와 연결되기에 매우 선명한 화질이 구현됩니다 그외 추가적인 사항으로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시동 버튼을 탈거하고요.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거치하던 브라켓을 탈거합니다. 브라켓을 탈거하니 배선이 뭉태기로 나오네요. 순정 배선들은 살리고 별도 작업된 모든 배선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안쪽에 숨어있던 배선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하며 구석구석에 배선이 참 많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배선들은 모두 흡음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주었습니다. 모니터와 내비게이션 셋탑, 그리고 구동에 필요한 배선들과 안테너를 연결 후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내비게이션용 스피커로 장착하기 위해 상단 센터 스피커 트림을 탈거합니다. 내비용 스피커는 센터 스피커 아래쪽 공간에 위치한 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순정 옥스 모드도 순정 핀과 커넥터를 삽입하여 정확하게 생성 후세탑과 연결해주었습니다. 각 채널을 연결 후세탑을 위치하면 큰 작업은 끝납니다. 기존에 장착된 후방 카메라의 모습인데요. 설치된 위치에 따른 각도와 더불어 안 좋은 화질로 인해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면 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주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로 대선을 깔끔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화질도 준수합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장착시 캔 통신선을 모두 잘라나원성복구하는 시간이 상당부 소요되었는데요 배선도 깔끔하게 서로 깔아주고 피 d 치 라인까지 별도의 설정을 통해 정확하게 조절해 놓았습니다 핸들을 조향하면 주차 라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면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며 별도 GPS 장착으로 차속 및 위치가 함께 기록됩니다 앞차 출발 알림, 앞차 충돌 정보 등 여러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주차 모드 녹화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순정 커맨드 화면과 함께 조작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모든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새롭게 추가된 내비로 진입하기 위해선 별도 명령이 필요합니다. 센터 콘솔에 있는 백버튼을 2초간 누르면 네비게이션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비게이션을 비롯해 각종 기능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터치도 잘 작동하고요. 핸들 좌측 스위치로도 내비 전원이 가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마찬가지로.